예전에 전세금은 아파트 매매 금액의 90% 80%까지 전세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틀립니다. 특히 대우 같은 경우 아파트 전세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전세 가격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전세금액 예전하고는 틀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를 사면 안 되니까 전세라도 얻으라 해서 얻으려고 했는데 전세를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자, 아는 분들은 쉬을수 있지만, 모르는 분들은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대폭 상승했는데 전세를 어느 수준에서 얻어야 되느냐? 궁금하실 수 있죠? 자, 기본적으로 지금 전세는 매매 가격의 50에서 60% 이하로 구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지금 대부분 전세 가격도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다 마이너스 개념으로 전세가격이 많이 내려왔죠 전세가격이 오른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예 거의 예전 대비해서 어떤 금액이 전세 금액이 얼마나 지금 하락했느냐 상승했느냐에 대한 현대요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 여기에 매매가격은 2억 9천에서 4억입니다 그런데 전세가격이 3억 2천 3억 3억 2천에 거래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놨는 게 3억 2천에 내놨죠 최근 매매 실거는 래 3억 8천 입니다 이라면 나중에 터질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뭐든지 안전한 게 좋습니다 특히 경매권에서 보면 상가나 다가구 건물 그 다음에 아파트 그런 것 때문에 터져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라고 유수에 봐도 사건 사고가 많죠 일단 요는 최소 전세는 매매가의 50에서 60% 이하로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매물이 없다 매물 많습니다 매물 마찬가지 전세도 골라 잡으시면 됩니다 단지 전세에 대해서 얼마만큼 투명하게 그 다음에 서류에 문제가 없게끔 우리가 대부분 말로 하는 건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사례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에서도 전세를 정확하게 확인 못해서 사기를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례냐 자 등기상에 보는 것 뿐이 알 수가 없어요 서류상에 보는 거에서는 사실 우리가 뭐 대출 융자 뭐 전세자금 대출 뭐 전세금 뭐 이런 개념 뿐이 없지만 실제 이거를 활용하는 분들도 계실까 모르겠지만 전세를 놓으면서 아파트 담보대출이 아닌 공정을 받아 놓거나 사실 대출 전에 아니면 대출이 없다 하더라도 사전에 치밀하게 공정거래 사용증 지불각서 이런 기타 등등을 사전에 먼저 받아 놨다가 향후 사건이 터지면 제출하게 되는데 제출하게 되면 사실 예전에 우선 먼저 언제 날짜에 돈, 돈을 빌려 줬느냐 공정을 해줬느냐 차용증을 써줬느냐 이런 걸 가지고 실제 전세금을 못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셔도 될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몰랐답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공제 증서와 같은 배상을 들었다 보험을 들었다 해서 부동산에서도 책임을 질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부동산에 소송을 걸면 부동산에서도 일부 책임으로 해서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협회에서 먼저 배상금액을 지불하고 협회는 다시 부동산에게 부상권을 청구해서 부동산업자는 사실 할부를 갚든 어떻게든 부산 청구에 대해서 보상,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이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부동산도 몰라. 그렇게 해서 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부동산에서 서류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서류만 정확하게 해주시고, 특약상 적을 거졌고, 대출부분 마찬가지. 지금 수성구 전체가, 아니 대구 전체가 지금 대출 부분이 힘들다 보니까 전세로 돌리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생각외로 안 나갑니다. 안 나가. 왜? 지금 전세를 겁내하시는 분들도 많을 분들은 사실상 전세 문의가 많은데 아파트를 안 들어가려고 해요. 이제 안다는 거죠. 아는 분들은 알아요. 라고 전세를 예를 들어서 반 매매금액의 반 이하로 내리지 않는 이상은 나간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필요해서 아파트 전세라도 받아서 매매를 가격에 뭐, 보태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 하는데 그런 거는 뭐, 모르는 분들은 또 그렇게 또 들어가서 전세를 얻습니다. 이게 세상 자체가 그래요.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서 돈 대출도 다 뒤로 해서 땡겨서 내돈 없이 건물 사고 또 없는 서민들은 돈 없어서 건물 못 사고 돈 있는 사람은 돈 돌려서 또 부동산으로 돈 벌고 이게 뭐 세상 이층 같습니다만 일단 아셔야 될게 지금 현재 아파트 전세는 50%에서 60% 이하로 구입을 하시는 게 맞다 라고 전세 매물은 어느 정도 늘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세를 해서 집을 구해놓고 내년 내후에 내지 마련 하셔도 됩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오늘 내용도 사실 이제 저는 뭐 항상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하는 분들 입니다 이런 기본을 다아시는 분들은 뭐제 방송을 안 보셔도 되고 뭐 인터넷 tv 봐도 다 합니다 요새 인터넷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sns 도 마찬가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전세가격은 50% 안전하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아파트 투자를 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빨리 팔고 나오시는 게 좋은 거고, 뭐, 여유 있는 분들은, 뭐, 다섯 채 열채도 가지고 있는 분은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뭐, 세금, 이거, 뭐, 신경 안 쓰는 분들 많습니다. 왜? 정권이 바뀌면, 뭐, 또, 분명히, 공약으로 들고 나올 거는 부동산 정책분이 없습니다. 세금 적게 내게 해주겠다. 뭐 이거 하나 딱 들고 나오면 끝이죠. 뭐 별거 없습니다. 지금 전세는 기본적으로 앱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전세를 고르시면 되고 마찬가지 분양권 피는 아무래도 조금 생각을 좀 하시고 참 옛날이 생각이 납니다.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대우 트럼프 마찬가지 s k 이고다 미분양이었죠. 그리고 정상적인 일부분 아파트가 아니라 주상복합이라 해서 안에 구조가 별로다. 그래서 미분양이 낮다 그래서 인기가 없다. 그 다음에 범원의거리에 두산위부 마찬가지 미분양이었죠. 저래 비싼 아파트를 누가 사느냐. 참 옛날이 그리운 것 같기도 하고 옛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참 많기도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예전에 3억대의 아파트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가상승률이나 금리나 이런 걸다 반영해도 사실 그때 시절이 좋았지 지금 이 아파트 가격이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폭등해서 좋겠지만 집이 없는 분들은 화가 날 것이고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좋겠지만 돈을 못 버는 분들은 또 화가 날 것이고 코로나19에도 돈을 잘 버는 분들은 엄청 잘 보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뭐 수시로 외제차를 바꾸고 뭐 지금 롤렉스가 백화점 가면 없습니다 줄 서야 된답니다뭐 수시로 뭐롤렉스 끼고 다니다가 더 비싸게 팔고 참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 저도 씁쓸합니다 급하신 분들은 꼭 해야 되겠다 구입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거는 뭐 저의 생각과는 반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되고 요는 아파트 매매 가격에 50에서 60% 이하가 안전할 것이라는 거 그리고 그런 매물이 많이 있다는 거그 것만 생각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도 사실 별거 없는데 뭐가 뭔지 몰라서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알아도 어, 자기 판단에서 모든 것을 선택을 한다면 후회도 본인이 후회를 하겠지만 이왕이도 돌다리를 두드려보면서 가는 것도 현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뭐 부동산에서 손해를 본 적도 있고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중이 지머리를 못 갔든 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뭐든지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어뭐 다른 내용들도 지금 여기저기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뭐, 꼭 전화를 못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문자 정도만 하시면,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간도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는 지금 밀려있는 수성구, 남구, 동구, 수성구 좀 많이 했죠. 동구, 서구, 달서구부터 해고 실거래 가격부터 보상 가격, 그 다음에 현재 매매 실황, 그 다음에 아파트 현재 어느 정도까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자 매달, 매달, 말씀을 드리는데, 아파트는 점점, 거래가 거의 제지않고 있습니다. 실제,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분양권을 사신 분들도, 입에서 큰일이라다, 큰일 났다는 말뿐이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양권을 못해서 돈을 못 벌었지만, 분양권을 하신 분들은 돈 많이 벌었다 고 하더라고요. 아무며 뭐, 제 여동생도, 뭐 가정주부입니다. 가정주부인데, 분양권으로 해서 돈 벌고, 아파트가 세차입니다. 세금 별로 관심 안 둡니다. 정권 바뀌면 다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런 거 보면. 그래 뭐든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구석기 사고 방식 때문에 이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고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끊는 이왕이면 한번더 확인해 보고 끊는 그런 서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